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착! 오늘은 펩시에 밀키스를 섞어 마셔볼 건데요 원샷해보겠습니다 착! 우리가 어릴 때 문방구 앞딱 지나가다가 슬러시가 있었어요. 슬러시 중에 소다 맛이 있었거든요. 그 소다 맛의 맛이랑 밀키스와 패치의 조합이 굉장히 비슷했어요.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3.5점이었어요. 어릴 때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맛이었고요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 참